나중에 영상 찍어볼까? 배그에서 만나는 친구들 유형. 어? 삼토바이구나 와우, 깜짝아. 제가 두 번째 탈게요. <웃음> 뭐야, 권총 들고 있으면 나도 권총 들어야지. 나도, 나도 쏘기다. <웃음> 속이... 아! 어허허허, 뛰었다, 뛰었 아. <목소리>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.